안녕하세요 잡스입니다 여러분들은 1일 1영상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 그냥 촬영하고 편집하고 올리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잡스의 1일 1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은 제가 1일 1영상 4일차인데요 저도 단순하게 촬영하고 편집하고 올리면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였는데요. 하지만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다 보니 대본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서 대본을 쓰게 되었고 카메라 앞에서 대본을 보면서 하다 보니 제 눈은 대본에 의지한 채 불안한 눈빛을 보였는데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게 되었고 선글라스를 끼고 대본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책을 읽는 느낌과 더불어 의자에는 전봇대 한 채가 앉아있더군요. 그래서 어설픈 제스처를 하게 되었고 조금씩 개선을 하면서 차영을 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영상이 만들어지고 편집을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편집점을 두지 않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소비시켰는데요. 지금은 말을 하지 않는 구간은 가위로 싹둑 잘라버린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들은 자막이 들어갔었는데요. 제가 1일 1영상을 하면서 자막이 안 들어가는데요. 저도 이 부분은 죄송함을 느끼고 있고 여러분들께서 이해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 촬영을 하기 전에 발음 연습을 반드시 하고 촬영을 하는데요. 그렇게 컷편집으로만 편집을 끝낸답니다 이제 마지막 관문인 업로드가 남았는데요. 최종적으로 나온 영상을 풀영상으로 보고서야 제목과 썸네일 그리고 설명과 더불어 태그까지 완성을 시키고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업로드가 되면 아이패드와 핸드폰으로 영상을 또 본답니다. 어떻게 보면 최종점검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만약에 영상에 이상이 있으면 다시 수정을 하고 이상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보는 영상이 완성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는 3, 4분의 영상이 저에게는 3, 4시간이라는 시간을 쏟으면서 만들어지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유튜브에는 하루에도 수많은 영상들이 업로드가 되는데요.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버들의 노고를 생각해주시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영상을 보았으면 좋겠네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과 유튜버 분들 모두 잘 되었으면 좋겠네요.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감사합니다.